인사하시죠. <웃음> 아 공황장애가 와서. 안녕하세요. 조탱리그의 진행을 맡은 맹소솔즈라고 합니다. 옆에는 해설을 맡아주신 네, 북한규 해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잘 뭐 <웃음> 지내셨어요? 최근에 그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웃음> <웃음>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아 그냥 뭐 뭔지. 총체적으로요. 네,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아 별로 안 좋습니까? 뭐, 좋다고도 말하기도 <웃음> 애매하고 <웃음>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음. 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을 타겟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뭐 저는 굳이 저, 그러지 전반 않았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음. 네. 전전 전, 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잘 지내고 있어요. 뭐 오랜만에 어서 반갑고요. 네뭐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서퍼리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8강 대진 이베, 대진 그걸 보고 제 아래로 규정이라든가. 뭐, 개요라든가 설명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진행님. 아, 제가 사실 진행을 한다고 여기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구색용으로 나온 거고요 <웃음> 저는 복한 복한규 회사만 믿고 가는 네 <웃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은 네. 먼저 8강 대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대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정신놀이와 서펀놀이 두 번째 경기는 LTCFMH와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그리고 세 번째 <웃음> 경기는 서벤져스 팀과 FCS팀 네. 마지막 경기는 서퍼 뉴저 버스 환영팀과 다 빠쁜데이팀의 경기가 아, 다 준비되어 바쁜데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맛을 살려야돼요다 빠쁜데이 네 그렇죠 대회 <웃음> 개회 계획입니다 잘되면 니터 니덕 안되면 네타 아, 서포세발라 네. 이거 뭐 다음 이미지도 준비되어 있죠 엄마가, 엄마가 뿔났다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해설님 이거 이걸, 이미지요? 니, 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엄마가 뿔이 나서 쏘라카랑 알리스타를 넣었어요 아 제대로 뿔 났었어요? 네. <웃음> 잘하셨습니다. 아, 이때 <일단> 칭찬해 주신 거죠? <웃음> 네. 무시하신 거 아니고. 아, 네, 네, 네, 네 나오는 네, 화면이 프로모션 화면이었고요. 이제 네네. 대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전 가능 챔프는 25개로 한정 진행이 네. 되고요. 많은 분들의 모든 서포터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 그리고 레전드에서 서포터 챔프라고 이제 지정을 한1 5개 챔프와 이제 네. 일반적으로 서포터 포지션에 많이 가는 챔프들을 이제 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회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네. 그런 그쵸. 대회나 대회 게임이나 뭐 일반 게임이나 랭크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서포터로 그렇지, 인식되는 아이해습니다 뭐, 예, 뭐 야수로 서포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웃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네, 가는 것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대회 운영 내용입니다. 네. 이제 뭐, 세부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지금, 어, 이번 서퍼대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다가 넘어간 부분인데요 8강은 이제 단판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총 4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픽으로 진행 된다는 점염두에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단판 네. 경기여서 이제 블라인드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뱀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벤트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제 롤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 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아프리카 채널을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추천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네 퀵뷰 30일 이용권을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드립왕 시청자 이벤트 저희 이쪽에 이쪽 화면에 안녕하세요 <웃음> 인생아찌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진행 중에 살진 드립, 재밌는 드립을 쳐주신 분들께 퀵뷰를 쏴드립니다. 쏴드립니까? <웃음> 네, 쏴드립니다. <그냥>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뭐, 재밌는 드립이라던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웃긴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퀵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도 없는 게 저희 그래픽카드 750. 네. 바이브 1기가를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조택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응원 이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응원 혹시 희운팔찌라고 아시나요? 네? 희운팔찌라고 아시나요? 희운팔찌라는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네. 이제 기부를 하는 의미에서 네, 네. 하는 팔찌인데 이제 어, 많은 분들과 함께 그런 어떤 기부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저희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량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첨을 네,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방송 넘기지 마시고 채널 <웃음> 고정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뭐, 오늘 아까 전에 하실 말씀 많다고 하셨잖아요. 뭐 아, 동시간대에 어... 뭐 같이 방송하고 <웃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동시간때 인벤 방송국에서 강찬용 선수가 파이러츠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웃음> 제가 이거를 기획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타 방송국에서 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보면 되죠 저도 그거 보고 싶어요 <웃음> 얼굴 볼수 있을 때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게 아쉽습니다. <웃음> <웃음> 그,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경기 준비되는 대로 경기 네네. 화면을 띄워주시고 1경기 네. 준비 되시면 알려주세요. 뭐 그러면은 뭐그 동안 <웃음> 이제 뭐 네. 채팅창 보면서 네네.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킥뷰 주시면 같이 볼수 있음. 아 근데 경기 화면이 준비가 되어 버렸네요. <웃음> 네 경기 화면이 준비가 되어서 경기 화면을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보러 와주셔서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왜? 왜? 왜? 거기 가지마. 이거 보 이거 계속 봐요. <웃음> 자, 역시 네네. 역시 서포터 챔피언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25개 챔피언 중에 가장 정글링이 빠른 피드스틱은 이제 칼라기는 했고요. 네네. 니달리. 요즘에 상향이 되고 나서 탑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챔피언인데 그렇지. 니달리를 픽을 하면서 탑과 정글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픽이어서 뭐, 트런들은 지금 그냥 해주시는거죠? 네네 그렇죠. 트런들은.. 음.. 그렇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저 선수들도 이제 규정을 네, 알고있으니까요. 알고 네. 자 룰루 <웃음> 지금 굉장히 픽이 나올게 블라인드픽에서는 사실 한정기 한정기 25개 있어요. 챔피언 중에 네네. 강력한 챔피언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몇 개 위주로 돌아갈 것 같고, 네. 그, 이 스물다섯 개 안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뭐, 니달리, 피데스틱 쓰레쉬, 뭐, 이런 유의 챔피언들이 굉장히 선호가 될것 같고요. 네네. 어, 지금, 정신병원 팀이죠. 정신병원 팀은 10초 남았는데 캐릭터를 언제 바꿔주실지. 네. 자, 남이 바꿨고요. 남이 라긴 됐고요. 어, 가렌? 자서포놀리 네. 팀은 이대로 라인이 될것 같죠? 애니 아, 카르마 네 이러, 이렇게 라긴 해서 지금 보라 팀이 그러면 정신병원 팀 네네 맞습니다. 네, 파랑 팀이 네, 서포놀리팀 네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네 <웃음> 하하 건가요? 어, 네네 안내를 해드린겁니다 아뭐 추가 설명이 있으신줄 알고 네네 네, 네 지금 배픽 네, 구도가 그럴까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어, 되어가고 있죠 솔직히 저희가 르블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드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네 다 OP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중복이 될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었 그렇죠 사실 이번 경기에 앞서서 뭐쓰레시라던가 피드스틱 겹치는 룰루 겹치는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을 것같 사실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팀 라인업을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라, 블루팀 진영이 서폰놀이팀이고요. 네. 저기 보시다시피 아이신 시레리아, 큐브, 시레이아, 큐브, 세야나 문파, 흥분상태. 네. 그럼 지금 6명인 가요 네. 예, 예비, 네 멤버 예비 멤버까지 있는 거죠. 네. 포함이 된 거고요. 네. 이제 블루 진영에는 아 그... 파플진영이죠 네. 네 정신병원 팀 헤타랑 카르만, 뭐 콜로브 AD, BXQ 배, 서포터 마바프로 뚱훈이 네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티어가 높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전원. 정신병원 네 정신병원 팀이요. 네 정신병원 팀 같은 경우에는 전이 다이아 티어 이상의 챌린저 콜로브 AD 선수가 챌린저 티어를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서퍼 노리 팀 같은 경우에는 골드 안문가 어, 지금은 골드 두 분이죠? 이번 매치업에서는. 네네. 예비 선수가 이제 흥분 상태 선수인데, 네네. 골드 두 분과 전원, 나머지 세 분이 다이아 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이 팀도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큐베라는 선수에 대한 소개가 되게 웃기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야세엘이 아세요? 아야세엘이? 아야세엘이 모르시는 분들 다 모르시는구나?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웃음> 잘 모르시는군요. 그 아야세엘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그, 롤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때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여기는 덕후라고 나와있어요. 덕후, 그, 그 덕후보다 더 막, 덕기운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큐베 선수가? 네, 큐베 선수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덕기운을 가진 친구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덕균이요? 덕, 균인가요? 덕 후. 덕. 후. 네. 평소에. 그런 거 발언하신 건가요, 그죠? 아, 너, 뭐,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웃음> 덕균? <웃음> 덕균?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요, 균. 세균. 아, 무슨 말씀 이십니까저 굉장히 덕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다른, 다른 쪽으로 또 덕후입니다. 그럼요, 저도 겜덕후입니다저니꾼니꾼니 네. 알아요. 근데 다 제사를 몰라. <웃음> <웃음> 제사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지금 이제 정신병원팀과 소폰놀이팀의 네,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자, 오프닝 영상이, 영상이 진행되고 뱀픽하면 끝나고 이제 경기화면이 준비되면 바로 경기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 제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기짱짱미님 <웃음> 던지지 않았어요 아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프로그램이 잠깐 에러가 떠서 재접속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빨리 진행 시켜드리지 못한 점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다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어 제대로 어, 네. 되고 있네요. 접속이 됐네요. 아 감사해라. <웃음> <웃음> 아저 굉장히 지금 <웃음> 불안하셨나요? <웃음> 불안했어요. <웃음> 마이크랑 이런 거 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자 경기화면 넘겨주세요. 자, 지금 뱀픽이... 어, 뱀픽은 아니죠. 블라인드픽으로 진행된 탑 니달리인 것 같죠? 네, 탑... 음... 네, 바텀 라인에... 아마 스펠을 보건데, 르블랑과 레오나가 같이 갈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강타가 없네요? 그죠 투탑으로 진행될 수도 아, 있죠? 아, 그렇겠네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 메타랑 너무 똑같이 가면 네네. 사실 좀 약간 이 리그 의미 자체가 좀 퇴색이, 퇴색이 될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강타가 없다는 점에서 뭔가 기대를 해봐도 <웃음> <웃음> 되는 걸까요? 해설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투탑이라고 하죠. 투탑과 투 바텀으로 가면서 2-1-1의 진영 그 <웃음> 구도를 유지하면서 근데. 강하게 탑 라이너 혼자서 크는 탑 라이너를 압박을 하면서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아, 네네. 경기 네. 안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11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든 다르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자 로딩이 안 끝나고 있는 것 어, 같죠? 어, BX선수 그러면... 96%에서 1%도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아네이 <웃음> 아, 됐네요. 아, 이미 경기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접속을 한 거죠. 자, 시작 아이템 굉장히 궁금해지죠? 어 주문 도둑검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주문 도둑검 두 개가 올라갔고 아무래도 투탑에 서는 챔피언들 투탑에 서서 서포터를 서포터, 서포팅하는 터서포네 챔피언들이 나미와 자이라가 이제 주문 도둑검을 간것 같고요. 그렇죠. 애니, 카르마, 룰루는 이제 도란링으로 시작해서 네네. 강하게 라인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니달리 도란검 음. 가서 이제 혼자서 라인을 진행하는 니달리가 될것 같고요, 3라인에서. 네네. 자, 잠깐 세팅하는 동안 해설 좀 해주시죠. 어, 네. 일단은 저희 그 화면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방송상, 네, 저희가 최대한 으로 키운 화면입니다. 화면에 일단은 불편을 드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실까요? 자, 우선 경기가 1분여가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퍼져서 시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네. 자, 바텀 라인에 아무래도 레오나와 르블랑이 그대로 갈것 같고요. 네. 애니와 자이라가 바텀 라인에 같이 만 라인을 설것 같죠? 아, 확인 잘했어요. 네, 바, 바로 들켰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어,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피들스틱 혼자서 정글링을 돌것 같고 이 피들스틱과 니달리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들스틱과 니달리 어찌됐건 초탑을 상대해서 정글러와 탑 솔로의 그런 궁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피들스틱이 얼마나 잘해주냐, 니달리가 얼마나 잘해주냐가 게임 초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핑크하드 핑크하드 네. 핑크하드가 남았네요. 그래서 그렇죠. 피어 이제 피들스틱 이 설치한 것 같죠? 네네 네피데스틱 같은 정글. 경우에는 정글링을 돌때 이제 포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 종종 핑크하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양 버프를 네네. 이제 하나씩 어. 나눠서 먹고 카운터 네네. 정글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카운터 정글을 당해서 버프가 4개나 뺏기게 되면 굉장히 데미지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우선은 레드와 블루를 먼저 나눠 먹고 네네. 그동안 로스시킨 경험치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픽 자체가 보니까 사실 그이 정신병원 팀이 대, 되게 서포 포지션을 많이 가는 챔프들로 이제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 그쵸. 위험했죠. 음. 자, 지금 레벨이 2레벨을 굉장히 빨리 찍을 것 같은데 네네. 정신병원 팀이 2레벨 찍었죠? 찍었죠. 자, 러시 안 가나요? 러시. 이레벨 러쉬는 가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라인을 밀어 넣으면서 CS를 손실시킬 것 같습니다. 탑라인도 한번 봐줘야겠죠? 강하게 자, 압박이 들어가는 거 탑에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정글과 탑솔로가 2대 1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번씩 커버를 해주고 이제 레드버프를 챙기러 가야겠죠? 아니면 지금 피드스틱은 선택지가 두 가지에서 네네.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네. 정글링을 계속해서 그 지금 탑쪽 위주의 정글링을 돌면서 네네. 탑을 계속 시팅을 해줄 것이냐 레드버프를 먹고 레벨링을 빨리 해서 이제 그 틈에 미드나 바텀에 가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갱킹을 성공할 것이냐라는 음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차이 많이 네. 일단은 그렇죠 어떤 선택을 힘드네요. 하든 네네.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세야나 세 세아나 선수 니달리가 굉장히 잘 버텨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죠. 서포트 챔피언 두 명이 가면 네네. 사실상 라인 압박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압박을 버티면서 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피들. 자, 네 그렇죠. 피들 스틱이 이제 아무래도 정말이 네. 너무 루트가 멀기 때문에. 선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동할 수 있는. 어, 어, 어 지금 전면에 들어가서 예 니달리 잡아냈습니다. 아 아니. 니달리 좋죠. 추격해라 추락해라 추락하면 잡아낼 수 있죠. 스타 아 창으로 아 마무리. 아 세양한 선수 굉장히 플레이 좋았죠. 아... 방금 들어갈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서폿놀이 조금씩 앞서가기 어... 시작했습니다. 자 지, 지금 이 길을 가져가네요. 네, 탑이 풀려버리고, 세, 어 지금 피드스틱이 레드까지 먹으면서 어, 어, 지금 바텀 교전이 바텀 일어나는데요. 이거 자 애니 잡아낼 수 있나요 카르마? 아... 카르마가 아니라 르블랑이죠. 있었네요. 네, 네, 네. 르블랑 스케쿨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한 번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아파요 자이라. 자이라가 딜이 굉장히 세죠? 네, 네. 예전부터 자이라가 픽될 때는 왜 픽이 되었냐. 서포터가 가질 수 없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이라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금 현재의 자이라도 스킬 데미지 구성만 보면 기본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음. 확실히 데미지로 밀어버리는 네네. 그런 경기 양상이 보이죠. 일단은... 자, 피드스틱. 굉장히 잘 컸습니다. <웃음> 굉장히 잘 컸죠. 아까 어시를 먹었으니까요. 네, 지금 이 어시도 먹었고 레드블루 무난하게 챙겨가면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탑시팅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카운터 정글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본인 정글을 돌면서 탑경험치도 먹으면서 킬경험치도 어시경험치도 어시 같이, 어시 어시 같이, 같이, 같이 먹었죠, 같이 먹었죠. 지금 5레벨, 6레벨 굉장히 빨리 찍힐 것 같고 6분대에 이제 6레벨이 찍히게 되면 아. 굉장히 압박되죠 바텀의 인궁 자이구 티비 나오는데 야 아. 지금 문파선수 피들스틱이 잘 큰걸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면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네. 있는 수적 우위를 걸? 바탕으로 네네. 라인 지금 맵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 어... 경기 양상대로 가면 무난하게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려서 경기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글링도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25개의 챔피언 중에 정글링이 가장 빠르다고 할수 있는 피드스틱을 선택을 했기 아, 때문에 거기다 지금 킬 경, 어시 경험치가 킬을 하나더 먹었네요 어시가 아니라 방금 전 교전에서는 킬을 먹은 거네요 네 그렇죠 어, 그럼 괜히... 자 지금, <웃음> 지금 탑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남이도 HP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네네. 자... 일단 보도 지금 보면은 다시 라인이 좀 밀린 거 아닌가요? 지금 정신병원팀이?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네네. 애니 같은 경우에는 스턴을 감고 있을 때 위협이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네. 스턴을 유지하게 되면은 라인을 밀수 있는 스킬이 별로 없습니다. 음. 어 사실상 스킬 아낀다고 봐야겠죠? 그치. 어 이거 킬 나올나요? 아 킬이 아 힐! 저만틱 아 살았어요! 아자아 지금 아 이거 사네요. 자 지금 탑타워가 깨지더라도 네네. 손해가 아닙니다 안깨지면 더더, 더더욱 좋고요 어, 좋지만, 자 지금 피들스틱 어 이거 킬 나올수도 있죠? 조심해야합니다 자 지금 들어가죠! 아, 킬, 킬 나와요! 아, 아, 저... 아 이거 잡아냈습니다 아 더블킬 자 지금 피들스틱이 게임을 지배해버리고 후. 있습니다 자 기분 좋죠 피들스틱 사실, 피드스틱을 할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네네. 상대방이 리신, <웃음> 뭐 이런 이블린, 엘리스 같은 챔피언들이 카우터 정글에 들어올 때 굉장히 압박되는 챔피언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걱정 없이 막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자, 겁나게 겁나게 컸습니다. 네. 지금 저 정도로 컸으면 겁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룰루도 이제 궁극기, 어느덧 궁극기를 찍었고, 카르마와의 라인전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 구도로 형성하게 될것 같고요 <웃음> 바텀! 아! 자이라 킬 좋아요 세아나 선수 로밍 매섭죠 킬 추가 킬 가져가고 추가 킬 나오죠 아! <웃음> 야 전멸 좋았습니다 빠져야죠 뒤끝! 아 <웃음> 데미지로는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자피데스틱이 용까지 챙겨가면서 차이가 재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까지 챙기게 되면 이제 3천골 가량 차이가 나게 될것 같죠? 지금 이게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지금 3천골 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죠? 자정신병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타워를 밀어내면서 이 탑타워를 밀어낸, 먼저 타워를 밀어낸 것을 기반으로 시야 네. 장악을 하면서 적블루. 이제 블루팀의 블루버프 쪽으로 인베이드 들어가서 네, 이제 블루버프 컨트롤째 네, 컨트롤 번째 음. 두 번째 블루부터 컨트롤을 들어가면서 좀 네, 네.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물색해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굴려나갈 수 있죠. 쉽게 굴려나갈 수 있죠. 서퍼놀이팀 같은 경우에는 잘큰 피드스틱을 기반으로 해서 교전이면 교전! 대규모 교전이면 대규모 교전! 복지전! 다 자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 근데 이거 그냥 블루버프 주면은 조금 아쉽죠? 그렇네요 자 지금 바텀 라인 한, 잠깐 봐야죠 아... 바텀 라인 봐야죠 자 지금 블루 버프 두 개를 아... 네. 지금 자이라가 블루 버프를 가져왔고 네. 지금 버프 컨트롤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실리는 건 지금 타이밍에 힘이 실리는 건 네네 이제 정신병원팀이 잠깐 힘이 실려서 그렇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잘 풀어나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룰루가 쌍버프를 가져갈 것 같고요 아, 아 아니죠 카르마가 블루 버프를 먹었었죠 네네 아까 자, 지금 6레벨 네. 캐릭터가, 6레벨 챔피언이 2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르블랑. 6레벨, 아, 6레벨 형들 앞에서 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웃음> 아, 지금 형들이에요, 지금. <웃음> 지금 일단, 레벨 차이가 네. 나거든요. 5레벨과 6레벨에는 굉장히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어. 자, 6레벨 찍긴 했지만. 어, 자, 지금 기늦기 아, 자, 자, 자 큐베 선수 잡힐 것 같죠? 살아가기 힘들. 아! 지금 룰루가. 물러가... 네. 네네. 화려... 선택을 했었는데 아 이거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 한번 아낀게 아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키를 만들어내고 탑으로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자 어, 이거 저, 저, 살아가는... 아 네, 못잡았죠 아 이거 좀 많이 아쉽죠 정신병원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키를 만들어내고 네네. 확실하게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아 굉장히 아쉽죠 자 지금 6렙 6렙 타임이긴 하지만 HP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들어가서 그 추가적인 키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매하죠.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부족할 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니달리가 계속해서 탑을 압박을 해주고 있고 파텀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서퍼놀이팀이 맞죠? 네네 서퍼놀이팀이 블루진영입니다. 네 서퍼놀이팀이 좀 압박을 받으면서 네네 확실히 좀 불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지금 정신병원팀이 이거를 좀 풀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걸 좀더 이제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정신병원 팀이 유리하게 풀어나가려면 지금 탑에 위치해 있는 나미와 룰루가 네네. 탑 라인을 끝까지 밀어놓고 자 지금 저마를 들고 있는 그죠. 순간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드 쪽과 저 블루버프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자 위험했죠 왔다갔다하면서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려나가야되죠 마지막 틱살아남았고요자 어, 지금 바텀에 3인이 모여있고 카르마가 롤블면을 마무리하진 못하고요자 오히려 역으로 위치가 위험해졌죠 자 카르마 어, 가아 어. 지원이 빨라요 자 여기서 네. 들어가는 선택하나요? 위험할것 같.. 자 음, 그래 네네. 탑에서 지금 2인에서 아빠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고 네네 2차타워 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미드 쪽으로 빠르게 회전을 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할것 같은 선택을 지, 해야 하는데 해야 됐죠. 네. 자 지금 계속해서 탑을 압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이 아프고요 남이 아프고요 남이 어, 아프요 로우 왔죠 해. 급속 선장 듣기 전에 자 지금 잘 떴어요 자 지금 교전에서 같이 써야죠. <목소리> 자 <목소리> 지금 <목소리> 니달리 잡아 <목소리> 아 니달리 잡아야 했는데 실패했고 를자헤타한카르바 선수 위험하다헤타한 카르마 위험합니다 <목소리> 지금 계속 쫓아가고 따님의 정의지로는 니달리를 막을 수 없어요 자 잡아낼 것 같죠 내 <목소리> 네, 따라가면 잡힐 수밖에 없겠네요 자 추가적인 킬 <목소리> 아... 만들어내면서 자 큐베 큐베 큐베 선 <목소리> 줄이 <줄을> 끊겼어요 <목소리> 이거 더크인 보여줘 더 추가적인 킬 만들어서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킬 기록 기록하면 이킬 기록하면 굉장히 좋죠. 일단 은 일단 하지만 일단은 추격하네요. 지금 네 동시다발적으로 네 잡아낼 수 있죠. 네그네 진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드 애니 잡힐 것 같죠. 애니 아, 룰루가네 왔고요. 해줬죠. 자, 지금 티버커가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아, 아 여기서 르블랑이 자, 그래서 자폭이기 네. 때문에 어찌됐건 하나씩 주고 받았네요.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자 미드 타워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죠? 미드 타워, 계터 압박을 해줘야죠. 니달리가 오기 전에 깨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해 내. 아, 라인이 안 되네요. 자, 지금 킬 포인트는 확실히 서퍼놀이가 앞서가고 있지만 네네 글로벌 골드에서 어느새 앞서기 시작한. 정신병원 팀입니다. 근데 그러네요. 글로벌이, 글로벌, 이, 글로벌 골가 역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오, 이제, 네. 사실, 그, 탑에 있던 두 챔피언이 다른 라인에 가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했었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탑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제가 말이 지금 꼬이고 <웃음> 있는데. <있네요. 웃음>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제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아예 어찌됐건 지금 글로벌골드는 역전이 네, 되었고 네네.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네네. 라고 정리를 할수있겠네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정리까지 해주시고 <웃음> 네네 아 이게 그럼 지금, 지금 정리 자, 네. 네네 그럼 전 사실 초반에 굉장히 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7킬이 1대였죠. 네네 그렇죠. 7킬 1대까지 지을 했었죠. 이렇게 쫓온 거예요. 자 확실히 곧티어진이 많이 있는 정신병원팀이 초반에 스타트는 조금 느렸습니다만 확실히 아... 착실하게 스노우볼을 조금씩 굴리면서 네, 잘따라오고 잘, 네. 있죠 네네. 그 아무래도 그 시작점 자체는 블루 버프 컨트롤 성공하면서 본인의 아... 블루까지 먹고 이제 더블 버프까지 먹으면서 버프를 챙기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프가 버프를 챙기는 게, 게 버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버프를 먹음으로써 그 해당 시점에서 유블리암을 가릴 수가 있는데 애니가 또 잡힐 것 같죠? 자, 이거 킬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네네. 아무래도 전투력 자체에서는 서폿노래팀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은 저희 마이크가 끊긴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청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 이제 용 한타가 준비 중이죠. 네, 네. 어, 카르마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카르마 Q 한 방에 지금 어... 이게 반피가 나가고 있죠. 자. 아. 너무, 무리하면, 너무 무리하면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네. 아,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 이게 빠지지 않 았을 전멸인데. 이거 조금 자, 지금 위험하죠. 니다일링, 위험하죠. 니다일로잘 했는데 니다일링. 성공할 에이. 것 같은데요. 에이. 자, 피들스틱 추가 킬이 나오죠. <웃음> 자 지금 정신병원팀 굉장히 스킬 연계가 깔끔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용도 가져가네요 깔끔하게 가져가나요? 지금 자 지금 이 용까지 지금 먹을 것같고요자 강타가 없는 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지금 피제스틱이 <웃음> 전사를 해서 네네. 강타가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스틸은 노릴 수가 없을 것같고요 이번 용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 게임을 가져가 풀어나갈 수 거죠. 있죠? 어, 네네. 자 지금 타워도 1차 타워는 모두 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 자 이거 아... 추가 킬 나오면 안되는데 아... 아 킬이 자, 계속해서 나오면 안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신병원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차타워 모두 1차 정리하는데 타워 성공을 했고요네 용도 가져갔죠 네 용도 아, 가져갔고 타입에서도... 이제 국지전에서 그쵸. 1대1 라인전에서 이제 1대1에서는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 니달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네 자 지금 확실히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한 정신병원팀입니다 정신병원 자 지금 탑안 보이는 루트에서 지금 갱킹 가고 있죠. 나미와 자이라가 오고 있고 한번더 라인을 미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자, 지금 아... 이 방향에서 여기서 이걸 그걸... 자, 나미가 스킬 샷이. 자, 지금 지원 추가적인 지원은 없고요. 자, 여기서 킬만 발생하지 않으면 똥원이 선수만 죽지 않으면 그렇죠.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죠. 다 확실히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정신병원 팀이다 괜히 고티어가 아니에요. 괜히 고티어가, 고, 역시, 티어, 티어 값을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아. 지금 경기 진행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밀리는 것 같아서 초반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치러, 그런 질문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역전을 하고, 역전을 하고도 지금 한 3,000 골드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다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중반쯤에 피데스틱이 궁극기로 네네. 미드에 있던 큐베 선수를 노렸을 때 거기서 킬이 안나왔던거 거기서 굉장히 데미지가 컸죠 아쉬, 피데레스틱은 궁극기 있겠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궁극기를 사용해서 킬을 만들고 미드 일차타워를 밀어냈어요 여기서 잘 들어왔죠 잘니어왔어요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 하지만 피데레스틱 들어오고 아, 아 하지만 아 지금 추가적인 아 인원이 없어요 머리 수가 부족해서 아 추가적인 킬을 만들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아, 아 지금 아 니달리가 AP 니달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인원 수가 아 부족할 때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달리는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자 아, 지금 이차 타워까지 이차 네, 네, 타워까지, 타워까지 밀렸고, 밀렸습니다 미드 2차 타워를 밀리게 되면 맵 장악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맵 장악 좌우 블루와 레드 지역을 장악당하면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게임하면서 깜깜해지는 자신의 화면이 아, 깜깜해지는 그런 아, 환경을 아, 마련할 수가 <웃음> 마련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병원팀이 네. 티어 가티어 때가 다 높기 때문에 네, 스노우볼 맵장악 다 스노우볼하게 할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중이죠. 그런 능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지금 잘할수 밖에 없죠 애니 지금 존야의 모래시계까지 나왔고 데미지가 아, 굉장히 존야가 나왔네요. 딜템이 굉장히 도로으로잘 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서퍼놀이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확실히 부족해보여요 데미지 그쵸. 코어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전은 뭔가 피드스틱이 궁극기 피드스틱 궁극기가 대방으로 터지면서 거기에 연기되는 이제 레오나 어라크. 궁이라던가 레오나 궁과 룰루 극속성장을 통해서 한타 궁으로 5인 궁, 4인 궁 맞추면서 한타를 휘어잡지 않는 이상 교전 자체도 힘들어질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 아... 지금... 쓸데없... 네 이게 확실히 제가 봐도 뭔가가 그, 지금 약간 네.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타 연계를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게 힘든 게네 힘들어 보입니다. 서포터 대전 아니겠습니까? 서포터 캐릭터들은 지금 남이도 그렇고 자이라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확실히 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장판형 궁극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드 스틱이나 뭔가. 뭐 레오나라든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들어오면 밀쳐내면 그만이거든 자 아, 땡큐메 선수! 아, 아 지금 쿠키 그 성장이 살리는데 들어가면서 아, 피드스틱과의 그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레오나가 했을 때 피드스틱이 떴거든요 그걸죠로는게 막혔어요 자 지금 피드스틱 너무 돌아왔죠 혼자서 자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자 룰루가 룰루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것 같죠 룰루에서 아, 마무리 되고요 됩니다 아, 아 좋지 않습니다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욕심때문에 계속해서 궁극기가 하나씩 빠지게 있고 잘리게 됩니다 서포트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서포터 캐릭터는 뭐냐 c c 기를 굉장히 그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먹기에 그쵸. 굉장히 유효한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쵸. 혼자서 1인이서 들어가면 아, 이런식으로 계속 잘릴수 밖에 없죠 지금 아. 2차타워 돌려깎기 아. 다 당했고 마지막 2차타워인 바텀 2차타워까지 밀리게 되면서 맵 장악 바론 시야 아무도 안 이길 수 없죠. 네네 그런 상태죠. 자 지금 교전이면 교전 맵 장악 타워 숫자 모두 그... 이제는 정신병원이 역전 당하는 시나리오가 네네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죠. 어렵, 네. 어렵 보입니다. 지금 서폿 놀이 팀은 초반에 굴렸던 그 스노우볼을. 그래 한번 놓치게 되면서 아 그쵸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역으로 스노우브를 굴리, 굴리게 굴리 된거죠 그렇죠 스노우브를 굴리지 못해서 탑에서 니달리가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서 이득을 많이 본건 맞지만 굉장히 잘 함께, 하지만 바텀에서 라인이 터져가고 있었거든요 바텀에 머리 숫자를 바탕으로 이제 두명에게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바텀에서 추가적인 키를 만들어내고 바텀 타워를 밀는가 아니면 큐벤 선수를 저격, 저격한 그 궁극기로 성공하면서 을 미드타워를 밀고 그 인원수를 바탕으로 탑으로 가서 뭔가 강제적으로 탑타워를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서 스노우볼을 굴렸어야 되는데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좀 아쉽죠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 한타 연계를 통해서 이제 한타에서 스킬 연계를 통해서 이제 한타에서 이기는 게 여러 번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사실 좀 이제 여기서 역전의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메인 딜러인 카르마와 롤루가 코어 투 코어 아이템을 모두 완성을 시켰고 네네. 자 지금 서포터 계열인 나미와 자이라 모두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시야석과 함께 추가적인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구비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교전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자 아, 데캡이 있냐 되어있습니다. 없냐 네네 굉장히 차이가, 데미지 차이가 크거든요 데캡 저 깡데캡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지금 여기서 용을 또 가져가나요? 그렇 네 무난하게 가져갈 것 같.. 아, 아 들어왔는데요! 안되겠아자 네, 어, 지금 무침화가 아! 혼자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나서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녹아 버렸습니다. 방금 거는 약간 이제 그렇죠. 타이밍이 네, 살짝 안맞았습니까안 맞았었던 거죠. 확실히 궁극기로 들어가서 이제 강타를 쓰고 전멸로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을 예상했을 건데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자, 니달리까지 끊기 되면 데미지 너무 크죠? 자, 아, 급속 성장은 안 들어갔지만 헤일 했으면서 참다 너무 아, 많이 아, 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판에 계속 뜨고 계속 그렇죠. 트러 걸리고 자 네. 이거 룰루 잘라내서 룰루 잘라내서죠다 아, 여선... <웃음> 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스턴에 걸렸어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그냥 일단은, 빠지는 선택이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살아서 네 추가 인원이 네네네.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고 빠지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 이득을 크게 크게 봐야 되는 서폿놀이팀에 반해서 정신병원팀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요. 1대1 교환만 해줘도 아! <웃음> 큐베 선수 카르마가 너무 강력합니다 1대1 교환만 해줘도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찰나에 1대1, 1대1 교환이 교환으로...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죽여버려확 네. 학살을 하고 있죠 아 정말 사실싹 <웃음> 이제 만골드가량이 차이가 나게 돼. 되... 사실 여기서 좀 <웃음> 네, 강타가 없기 때문에 바론 시도는 좀 그렇지만 이제 바론쪽 시야를 다 먹으면서 낚시플레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 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야 시야 없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 지금 굉장히 상황 어려워졌죠 서퍼놀이팀 일단 지금 그럼 사실 서퍼놀이팀이 어려운 상황은 음, 맞습니다만 자뒤잘 잡았죠 어 여기서 자뒤잘 잡았죠 여기서 아위자 위험... 위에서 위에서 위험하죠. 추가 지원군 오고 있는데 음... 자 아래에서도 추가 지원군 아, 오고 네. 아, 아, 아잘 너무 잘 빨리 들어갔어요 해야. 네. 위에서 어, 기동력이 좋지 않은 네. 기동력이 좋은 룰루가 아니라 이제 기동력이 좋지 않은 나미와 자이라였기 때문에 지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진영에서 가까웠던 진영에서 싸웠던 니달리가 더 유리한 시험을 가져죠네 네, 유리한 진영을 가져갔죠.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야 장악을 좀 하면서 라인을 밀어 걷어내고 네네네. 뭔가 추가적인 오브젝트보다는 라인을 걷어내면서 시야 장악 발원쪽 시야 장악을 하는 게더 유리해 보이죠. 자 시야 장악을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와드를 꼽으면서 자, 바론 쪽에도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일단은 시야장악을 저렇게 시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도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많이 불리할 때는 그렇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한명 잘라 먹었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끊어 먹은, 먹은 타이밍에 추가적으로 와드를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더 잘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5대5 교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타이밍이는 무리기 때문에 네네. 좀 끊어먹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가능하죠. 와드를 꼽으면서 이제 혼자 있는 챔피언을 체크한 뒤에그 챔피언을 잘라 먹으면서 음.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퍼너리 팀은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정신병원 팀도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신병원. 와... 네. 네네. 지금 선택지가 끊어먹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정신병원 팀 같은 경우에는 5인이서 모여서 뭔가 힘으로 강력한 그 한타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경기가 빠르게 일방적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드 모여 나왔죠? 미드에 3명이 있고 룰루가 블루버프를 챙긴 음. 뒤에 바텀 라인 이제 니달리가 밀어낸 라인 쪽으로 가면서 같이 스프리트 푸시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블루버프 컨트롤 들어가죠? 아, 자 이거 네. 카르마 블루버프 블루 블루 오면은 굉장히 데미지 압박이죠? 블루버프 안 먹어도 세거든요 지금 카르마, 그렇죠, 카르마. 깜짝 놀랐습니다. 있으면은, 있으면은 깡패요 깡패. <웃음> 지금도 깡패예요 <웃음> 이미 깡패예요 대깡패대요. 자. 결국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특성상, 서퍼놀이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갔을 때 폭발력이 굉장히 좋은 서포터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신병원 팀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힐, 쉴드. 그렇죠. 급속성장. 그, 유지력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면 불리한데 사실상 팽팽하거나, 네. 아니면, 유리한 경우에, 서퍼 놀이 팀 같은 경우엔는 굉장히 탄력을 받는 조합인데, 그렇죠. 유지력이 좋은 팀이 유리해진다. 그거는 사실상 한탈이 역전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 자, 뭐, 좀 죽이려고 하면, 쉴드 들어가고, 그렇죠, 힐 들어가고, 들어가, 또 급속, 쉴드 들어가고, 그 급속, 위에. 급속성상까지 들어가면. 아, 죽여낼 수가 없죠. 그렇죠. 피들스틱이 먼저 높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자, 지금 탑 압박, 강하게 들어가면서, 다이브까지 노려볼 수 있죠. 조냐에, 조냐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또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라인을 일단은 밀고 있네요. 라인을 통해서 탑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지금 안정적으로. 자, 한 번, 아! 콜라 아, 콜라 아 콜라 좋았어요. 아. 자, 지금, 애니 아. 전멸 사용한다서 피대스틱 궁을 피해냈고, <웃음>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 교전 계속, 계속 일어나죠? 아이라 궁이 지금 사, 사인한테 들어간 건가요? 네, 지금 4대3인데, 아, 4대3인데, 한명을못 잡아내고, 애니 못 잡아내면서 아, 지금, 우측으인 해봐야다, 우측으로 봐야 자, 애니는 잡아야 되는데 성공했지만. 자 지금 너무 이렇게 나면 일단 이 교전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 지금 자, 지금 르마가 너무 너무 안까지 들어갔다가 네. 왔는데 아, 아 확실히 데미지 차이가 네, 많이 데미지 나네요. 차이가 많이 자 지금 레오나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되겠죠? 네 트리플 킬을 네, 먹고 지금 루만 남은 상태죠. 그렇죠 이게 4대5 교전이요 4대5 교전이었고 네. 사실상. 큐베 선수가 한번 타겟팅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우측상황으로 갔어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면서 타겟팅이 한번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을 그렇죠. 완승하고 네. 타워를 다 밀어내버리고 억제기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갈 맞아, 수, 있죠? 수 있죠 아까전에 솔직히 그 한타가 한탄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밑에서 바로 이제 큐베 선수가 바로 좋은 포지션으로 올라와주면서 자 큐베 선수 거칠게 없어요 지금 막막 막아 들어가죠 아 지금 데미지가 괴랄합니다 진짜 괴랄하네요 확실히, 미드카르바는 종종 대회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자, 지금 이거 잡아내야죠. 큐브 선수 잡아내는데 잡아, 성공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저 아무래도 지금. 아, 보시면 지금 탑이랑. 자, 억제까지 밀어냈고, 네, 억제까지 자, 밀어냈고 자, 추가적으로 밀어냈죠. 킬 가져가면서 바로 난방 노려봐야죠. 아 자, 지금. 잡아내고. 네, 추가적으로 룰러까지 네. 잡아내게 된다면 바로 난방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 아, 애기가 <웃음> 자, <웃음> 여기서. 레블랑 마무리 두, 되고요 오! 마무리 자 급속성전 도왔어요. 네네, 지금 여기서도 애니가 잡히겠죠. 그렇죠 애니, 잡아 애니 잡아내면서 애니 잡아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론을 트라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죠. 자아.. 뭔가 아쉬워요. 바론을 뭔가 잘 잡는 챔피언들이 그렇죠좀 추가 이득을 볼수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뭐.. 하, 그려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이라가 지금 궁극기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론을 트라이기엔 조금.. 아, 부담이 되죠. 그래도 지금 승부수를 한번 뛰어봤을 법한데 아, 승부수도 아, 뛰어지 않았고 조금, 지금 네. 양라인, 양사이드 쪽에서 이제 슈퍼미니언, 슈퍼미니언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게임 진행은 아, 좀 힘들죠. 그쵸, 지금. 지금 일단은 네 정글물 일단은 컨트롤을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용도 네. 이제 이런 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는 시간에 네. 남는 시간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뭐용 아, 싸움 아, 그런 것도 없고 자 근데 용이 좀 세져 자유로웠습니다. <웃음> 용이 아파요. 용이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지금 좀 지금 이거 그렇죠, 네. 좀 아픈 용이에요. 그렇죠, 뭐 정글 템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네. 방어 방어적인 탱캔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이, 용이 굉장히 아, 셉니다 아파요. 자, 아, 지금 미네소카. 생존을 위한 궁이었죠. 물린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레오나 궁이 무의미하게 돌아갔습니다. <웃음> 자 지금 양사이드에서 슈퍼미니언이 오고있고 그것만 기다렸다가 미드타워를 밀어내도 사먹제기 밀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확실히 르블랑이 빠지게 되고 인원수가 부족하면 미드타워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웃음> 자 네, 지금... 피드스틱 그래도 일단은 조냐링이 있는데 네, 지금 다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체력이 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드와 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 되지만 관전자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은 다시 지금 관전자 데이터 지금 저게 아네 아... 경기가 끝났죠 네 보라팀 펌... 승리 네 정신병원 팀이 그 이후에 미드를 압박하면서 추가적인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뭐 그렇게 해서 경기가, 경기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하게 네,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사실 끝까지 경기를 진행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전자 렉이 걸린 거같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전자 그... 렉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지금 뭐 에러의 아... 클라이언트 자체가 관전자 버그가 굉장히 네, 지금 많기 굉장히 때문에 네. 굉장히 많다고 일단 듣고 있어서 좀 이제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일단은 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일단 정신병원 팀이. 네, 초반을, 1세트. 네, 초반 1세트. 1세트 1세트를 아래. 가져가게 됐고요. 이제 뭐, 어. 저희가 이제 한, 얼마, 어느 정도 휴식하죠? 일단, 일단 1세트가 일단 단판이니까요. 네. 정신병원 팀이 일단 승리를 가져갔죠. 네, 네 그렇죠. 승리를 가져갔고, 일단 저희가, 일단. <웃음> 네, 네 경기하신 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어 다음 이 경기, 네. 이 경기 지금 어느 팀이랑 어느 팀이랑 하는 거죠? LTC FMH팀이랑 너희가 폭염 맛을 아냐 팀 경기로 5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5분 뒤에 뵈요. <웃음>